아빠 오늘 뭐먹게 엄청 큰 꽃게 먹으려고 여원이도 먹을까? 저번에 같이 먹었으니까 오늘 아빠 혼자 먹고 올게요 네 아빠 친구들이 아빠 혼자 먹는 것도 보고 싶대요 아빠 옛날에 여원이가 먹다가 가서 아빠께 혼자 했잖아 어아 근데 원래 킹크랩이 이렇게 까지가 많았나? 아빠 드시고 우리도 혼자 먹을까? 한 마리씩 <웃음> <웃음> 음? 깜짝이야 뭐 하겠어 어이가 네, 뭐하고 바... 있어요 네, 발을 만졌어요. <웃음> 갔다 올게요. 응. 아, 손 크기만. 응. 와우. 어, 엄청 비싸졌네. 오늘 5만원일 때 먹어가지고. 아이고. 어, 얼마라고요? 16만 8천원. 아. 킹크랩 먹어볼까 살이 꽉차속안 빠져서 힘드네 다리 먹고 몸통 먹고 마무리는 역시 라면이지 봉싸움군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지난번 영상에서 여운이랑 같이 먹었었잖아요. 근데 그때 댓글로 아, 혼자도 한번 먹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제가 또 혼자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웃음> 아, 맛있겠다. 그리고 오늘은 다 먹고 라면도 끓여 먹어보려고 해요. 다 먹을 준비를 해줘야지 이렇게. 오, 살! 대박! 응, 먹는 거 아니구나. 와, 어떻게 이렇게 달지, 살이? 아니, 진짜 장난 아니에요! 와, 뭐 약간 뭐라고 꿀 발라 놓은 것 같아, 그런 맛! 이렇게 먹으면 돼! 아, 근데 확실히 여운이랑 같이 먹을 때가 더 맛있는 것 같긴 하네 괜히 혼자 먹는다고 좋아했네 음. 꽉 찼네, 꽉 찼다 안 나오네 여기 보이세요꽉 뭐 찬거? 여기까지 다 튀어나와있어 개봉박두 오, 자꾸 보셔지네 어, 힘들어. 공을 따볼까요? 그데 듣기로는 이 안에 있는 이 하얀게 피라고 먹는거 아니라고 해서 대게는 잠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껍데기는 여기 있는 이것도 먹는거 아니라고 그러던데? 과감하게 뜯어줍니다 여기 있는 방한칸한 한 칸을 떼면 먹기 편하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고 벌립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부드럽게 딱 떼져서. 와,은 진짜 살이 꽉차 있네요. 행복하라. 드디어 제대로 씨를 먹어볼까? 와 살이 꽉 찼네 음.. 이게 어떻게 먹지? 음, 집게살은 진짜 엄청 밀도가 높아요 딴딴한 그런 맛이 아이고 이 다리 두 개를 라면에 넣고 끓여야 되겠어요 어, 신라면 매운맛 처음 먹어보는데 냄새가 엄청 칼칼하네 음 오! 원래 삼양라면은 약간 소세지 맛 같은 게 많이 나잖아요? 근데 얘는 끝맛이 시원해요. 근데 확실히 랍스터 넣고 끓이는 것보다 대게나 킹크랩 넣고 끓이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뭔가 랍스터는 맛있는데 감칠맛이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좋아요. 저 몸통을 넣고 끓일 걸 그랬나? 라면 국물과 만난 킹크랩 다리는 그냥 어떨 맛일지, 안 되게 잘두 번에 나눠서 먹어야지 맛있을 것 같아. 엄청 잘 어울리네. 야, 이 살의 단맛이랑 국물의 시원함과 이 매콤함 얼큰. 한 <웃음> 오늘 엄청 차분하게 먹네 나왜 이렇게 차분하지? 잘 먹었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혼자 먹는 것보단 가족과 함께 먹는 게더 맛있네요. <웃음>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